저는 우울할 때 유튜버. 오늘도 행복하지 구독, 취소를 눌러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거 봐봐. <먹어봐>. 파셀리 이거 <웃음> 요 파채도 있고요. <웃음> 오늘은 연태 고랑주의 찐따오. 와 좋다 아, 삼겹살에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 이게 와사비에요 이걸 같이 싸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웃음> 아니 안 유명한데 어렸을 때 많이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혼자? 중국산이 배워 중국산이 안 매워 나당 중국산 마늘 매울까요? 국내산 마늘 매울까요? 투표로 해주십시오. <웃음> 마늘도 떨이었어. 마늘도 떨이, 상추도 떨이, 파채도 떨이, 버섯 떨이, 이네 얼굴도 떨이. 서울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많은데? 대포동, 개포동. 자동 차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 가는 근데 쌈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야 이제 가위 나갔거든? 붙이지? 가위 나. 왜? 아고. 연기가 엄청 세. 아. 저 빛에 받쳐 가지고. 그래서. 응. 음. 어떻게 토치로 라면 끓여 생각 아 하네 아 맛있다. 음치 맛있다. 다음에 잖아 Now, let me warm you up Baby, please Let me love you much Come on, come on with me, baby oh, oh, oh. Never, ever live without me oh, oh, oh. Baby, now Let me warm you up Baby, please Let me love you much Baby, baby Don't be cold I will warm you up I love you 구독, 오.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